네 안녕하십니까 어, 자 오늘은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기출을 되었던 문제 또는 자,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우리 모스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 우리가 저 교재 내용으로만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지금 왼쪽에 X, 어 아래 한글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어 지금 탐색기가 보이는데 자 탐색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실습을 하기 위한 자 프로젝트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아래 한글 문서를 보시게 되면 자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현재 하나의 프로젝트 당뭐 작업일 작업이 작업 3뭐 작업 뭐 5섯개에서 여섯 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작업 1에자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요자이 밑에 제가 빈칸을 두어 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풀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밑에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엑셀을 지금 전문적으로 사용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서 어떤 탭에 어떤 그룹에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가면서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프로젝트 1번에 조이 유통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1번에 작업 1부터 작업 5까지 문제를 풀기 위한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1 조이 유통.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프로젝트1-조이 유통 이라고 되어 있죠 어, 유형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매크로 사용 워크시트에요. 자, 여기가, X가 아니라, X가 아니라, M이네요. 그죠? 그니까,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통합 문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 엑셀 문서를 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1-조이 유통을 클릭하시게 되면, 엑셀 문서가 열립니다. 음. 자 그리고 엑셀 어, 통합 어, 매크로가 적용된 통합 문서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어, 사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뜰수 있다. 뜨는 게 맞겠죠.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니라 옵션에서 음, 자 개발 도구 탭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개발 도구 탭이 있고요. 여기 매크로 보완해 보시게 되면 아, 알림표시 모든 매크로 제외라고 해서 옵션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크로가 적용된 엑셀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이런 메시지가 뜬다라는 거지 어. 어. 어디 있나요 자이런 보안 경고 메시지가 뜨는게 맞습니다 매크로 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자이 알림 기능이 나오는 거고요자 콘텐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매크로가 적용된 음, 적용 부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당신은 저희 유튜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분석에 대한 엑셀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작업 첫 번째 자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통합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되도록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자 작업 1번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자,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스 시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어로 제출되는 문제를 한국어로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아, 이 문제 속에 큰 테마가 뭐다? 자,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통화 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되도록 계산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자, 이 옵션이 큰 카테고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작업 1번의 큰 카테고리는 뭐다? 옵션, 옵션을 설정하는 거다. 옵션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옵션을 설정하느냐? 자,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자, 셀들이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자, 얘가 첫 번째 미션인 거고요. 두 번째, 통합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되도록 계산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자, 얘가 두 번째 옵션인 거죠. 자, 문제 다시 확인합니다.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자, 이런 각각의 셀들 얘기하는 거고요.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자 우리는 디폴트로 자동으로 제,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계스, 계산이 되거나 통합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되도록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자, 옵션 변경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우리 엑셀 문서 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조이유통이라는 엑셀 통합문서를 여시고요. 자이 문서를 열었더니 요약이라는 워크시트와 제품별 현황이라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현재 작업 1번 번 문제는 특정 워크시트에서 작업하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음, 자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어, 자 옵션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어디에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기본 탭 파일 탭에 자 파일 탭을 눌러 보시면 맨 밑에 옵션 이라는 게 있죠 옵션 옵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옵션 클릭 하시게 되면 화면처럼 엑셀 옵션 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고요 왼쪽에는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에 관련된 기능들 수식에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 언어 교정 저장 언어 접근성 등등의 자 기본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요자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 이래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 그렇다면 우리 엑셀 옵션에서 일반 수식 데이터 여러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두번째 수식이겠죠 자 수식을 가면서 수식을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수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계산 옵션 이라고 돼 있는 부분 수식 작업 오류 검사 그리고 검사 규칙 등이 있는데 자 계산 옵션에 보면, 문서, 통합문서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하겠느냐, 수동으로 하겠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우리 디폴트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뭐로 바꿔라? 수동으로 재계산되거나, 자, 수동으로 바꿔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통합문서가 저장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해라.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하십시오. 얘를 체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작업 1번은 전체 엑셀에 전체 옵션을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서를 계산할 때 수동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서 나오시게 되면 자 작업 1번의 풀이는 끝난 겁니다 자 실제 화면상에 어, 이건 좀 옵션 설정이기 때문에 적용되진 않죠. 어, 그렇지만 우리 작업 1번의 문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으신다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일 탭에 가서 파일 탭에 가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엑셀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좌측 범주 영역에서 뭐를 선택한다? 수식을 선택한다 자, 수식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뭐 계산 옵션에서 계산 옵션에서 뭐가 있었나요? 네, 수동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 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라? 클릭해서 체크해라. 아,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누르시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샘플로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스터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자 제품별 워크시트에 있는 제품별 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자 우리 엑셀 문서어 보면 현재 1-조의 유통 이라는 엑셀 통합 문서에는 워크시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약 이라는 워크시트와 제품별 현황 이라는 워크시트가 있죠 자 그래서 작업이 두번째 문제는 제품별 현황 워크시트 여기서 작업을 하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h A, 열 h에서 열 h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제 입고라고 되어 있네요. 자 h에서 오화 함수를 사용해서 오와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체크해놓게요. 을자 오함수를 사용해서 수입이 제품의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자 여기도 체크할게요. 자 수입은 어디 있나요? 자이 e 열에 있습니다. 그쵸이 e 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자, 제품의 평균 수입이래요. 평균 수입. 그러면 판매가 돼서 벌었던 금액이잖아. 그래서 수입이 있고요 아, 수입이 있고요 전체 수입에 평균 금액보다 크거나 라는 뜻이에요. 즉, 현재 첫 번째, 즉, 3행에 있는 바나나, 필리핀 원산지 바나나, 즉, 제품번호 1030이라는 바나나가 판매가 돼서 88,922이라는 수익을 얻은 겁니다. 자, 이 수익이, 자, 이 수익 전체의 평균보다 크거나,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자, 수입이, 제품의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자 우리가 지금 HR3행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HR3행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O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자 O 함수는 뭔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O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 현재 제, 어, 1030이라는 제품 번호 HR3행을 풀 거기 때문에 CR3행에 있는 1030 제품 번호 바나나가 현재 수입이 얼마다 8892 2다자이 금액이 전체 수입 평균보다 크거나 자 그러면 이 수입을 전체 더해서 나누게 되면 숫자만큼 나누게 되면 수입의 평균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우리 평균 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무슨 함수였죠 예 평균 값을 구하는 에버러지 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요 판매가 6만보다 크면 판매가 6만보다 크면 자 얘가 두번째 조건이네 판매가 판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애플에 있네요 자이 25,564가 6만보다 크면 뭐를 표시해라 t r u 값을 표시하십시오. t r 값이 아닌 경우에는 f a l 를 표시하세요 자, 그렇죠.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작업 2번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네, 함수 문제입니다. 어떤 함수? 오, 네, 아 라는 함수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 A 함수는 뭐냐?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와 함수. 자, 우리가 오와 함수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함수. 음. 자, 오와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음. 자, 나열된 조건들 중에 음.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투루 네. 값을, 투루 음. 어, 값을, 초록 값을 표시하게 되고요. 조건들을 조건들이 어, 이렇게 어떻게 오타가 생기지?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네, 펄스가 표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오함수에 자 오와 함수 함수는 자 수식을 좀더 편하게 계산되어진 자 수식이기 때문에 함수도 자 등호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등호 입력하고 오와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열게 되면 자 밑에 형식이 나타나죠 로지칼 1과 로지칼 2로 나오죠 자로지칼1 이런 것들 우리는 인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와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인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3 자, A열 3행과 자, B열 3행이 같냐?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A열 3행과 A열 4행이 같냐? 자, 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겁니다. 자, 오 함수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로지컬 1과 로지컬 2다 조건이고요. 자, 밑에 형식에 보시게 되면 자, 로지컬 1은 대괄호로 묶여 있지 않지만 로지컬 2와 로지컬 3그 이상 증가되는 것들은 대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와 함수의 뜻을 판단해 보면 자, A열 삼행과 B열 삼행이 같습니까? 자, A열 삼행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B열 삼행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필리핀이 들어가 있어요. 같습니까? 틀리잖아. 그쵸? 자,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A열 삼행은 바나나. A열 사행은 뭐예요? 바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같지가 않다. 틀리지만, 두 번째 조건은 바나나로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두가지 조건 중에 또는 여러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결과값은 true로 출력이 된다고요. 자, 이 두가지 조건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false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것들이 반대되는 함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nd함수 있습니다. and함수는 나열된 조건들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자, true 값을 표시하게 되고요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라는 값을 표시하는게 a n d 함수예요 자 이것은 바로 다 논리 함수의 종류가 됩니다 논리 함수는 결과값이 true냐 즉 참이냐 거짓이냐로 출력을 하게 되는 자 그러한 함수죠 자 그래서 함수는 우리 엑셀 기본 탭 중에 자 수식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구요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 자동합계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 또는 재무에 관련된 함수 논리에 관련된 함수 텍스트에 관련된 함수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함수 등등으로 지 나눠져 있고요. 자, 우리가 논리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and, false, if, if, error, 자, if, na, if, s n o t or, switch, true, exclusive, or 라고 하는 논리에 관련된 함수들로 좀 묶여져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o와 함수를 쓰란 얘기입니다. o와 함수를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구요 오와 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또는 자 우리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자 논리 안에 들어가서 오와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함수 마법사 라고 해서 실제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뜹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o 와라고 되어있죠? 5아 있고 로지컬1 로지컬2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저는 저는 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O 함수를 사용하세요. 자 여기다가 자 이꼴 5와 함수를 쓸 거고요. 모든 함수의 형식은 함수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그 밑에 형식이 나타나요. 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수입이 제품의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제품의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뭐예요? 자, 이 전체 평균 수입보다 크거나 하잖아. 자,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h r 3행을 계산하기 위해서 H열 3행에 해당되는 2열 3행을 클릭합니다. 2열 3행을 클릭했습니다. 자, 얘보다 뭐보다, 얘보다 어떻다? 크거나, 라고 되죠. 크거나, 어떤 값보다 커요? 수입의 평균 값보다. 자, 그러면 수입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잖아.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AV, ER, AG, 아, e 평균 함수입니다. 에버리 함수. 에브라지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범위 설정해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열 3행부터, 2열 3행부터, 2열 47행까지. 범위 설정해야죠. 됐나요? 자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만큼이 수입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함수고 자 그러면 계산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평균값보다 2열 3행이 크다. 자그 첫번째 조건이 나온거고요자 두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자 판매가 6만보다 크면 판매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있죠. 자 그러면 F열 3행이 F열 3행이 뭐다? 6만 보다 크면. 자 함수 끝났습니다. 가로를 닫았습니다. 자 두개의 조건이 들어간겁니다. 2열 3행이 전체 자 수입평균값보다 크다. 그리고 엔, 자 그리고 두번째 조건이 F열 3행 판매가 6만보다 크다. 자 수식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트루값이 나왔습니다. 트루값 자 우리가 먼저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평균, 현재 수입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에버러지 함수 이용해서, 에버러지, 자, 2열 3행부터, 자, 2열 47행까지 딱 계산을 했더니, 평균값이 얼마로 나와요? 네, 4만 937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현재, 자, hr 3행에, 음, 트루 값이 나온 이유는, 트루 값이 나온 이유는, 자, 2열3행 수입의 88,922가 자 평균값보다 크잖아,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판매가 6만보다 크냐? 크지 않잖아. 여기는 거짓이에요. 그러나 오함수는 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 루 값을 표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이 앞에 조건은 맞고 뒤에 조건은 틀리지만 두가지 조건 중에 이 앞에 게 맞기 때문에 결과값이 true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hl 300을 계산했으며 이 밑에 거다 어떻게 계산해요 네,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참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자 참조는 자 상대 참조가 있었고요 절대 참조가 있었고요 혼합 참조가 있었습니다 자 상대 참조는 뭐였어요 자 네, 열과 행에 달러 표시가 있다 없다 달러 표시가 없다 자 그래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자 밑으로 내리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참조하는 주소는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자 절대참조는 참조, 절대 열과 행에 달라 예, 기호가 있는 것을 절대참조라고 했구요 항상 참조되는 주소는 참조되는 주소는 어떻게 되어있다 고정되어있다 맞나요 자 혼합참조는 열과 행 중에 하나라도 달라 표시가 붙는게 혼합참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h 열3행은 제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h 열4행 한번 볼까요? h 열4행 주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h 열4행은 현재 수입은 2열 4행이 맞아요. 자 그런데 평균값을 계산하는 함수가 에 v e 지 2열 4행부터 2열 48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 2열 3행은 어떻게 되죠? 잘못됐잖아. 범위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계산, 빈, 빈 셀까지 계산하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렇죠. 아, 그 그렇,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우리가 합계 값을 구하고자 하는, 아, 평균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h3행에 평균 값을 구하는 이 범위에다가, 2열 3행부터 2열 47행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 참조를 절대 참조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네, 우리의 펑션키 F4번을 누르시게 되면 열과 행 앞에 모두 달러 표시가 붙어서 여기는 절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엔터 쳐볼까요? 자, 수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자, 이것을 다시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어디까지? 네, 47행까지 쭉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식을 한번 보세요. 자, 상대 참조, 2열 7행, F열 7행, 여기는 상대 참조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가 되는 거고요 증가 됐죠? 어, 증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자, 에버러지 함수에 적용되어 있는 이 범위는 고정되어 있죠. 절대 참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과 값을 보니까 모두 다 true 값이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이 다 true 일까요 자 이것인 이유는 우리가 작업 1에서 작업 1에서 자 우리 이거 설정 했었잖아요 옵션에서 아, 수식에 자, 수동 이것을 선택했잖아 그렇죠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저장하지 않은 상태기 이 때문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 자이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2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고치시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 여기 에 펄스가 나오네요 그쵸 여기 왜 펄스 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hl 사용의 펄스다 이유는 즉 수입 hl의 아, 두번째 1026 이라고 하는 제품의 수익을 보니까 24,626 이에요 자이 값이 전체 평균 수익보다 큰가요? 전체 평균 수익이 얼마라고? 40937이라고 크지가 않잖아 그럼 거짓이죠 자 판매가 5255 입니다 판매가 6만보다 크나요? 크지 않잖아 거짓이잖아 자 그럼 이 두가지 조건이 다 어떻게 됩니까? 두가지 조건이 다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참이 있을 때 결과값 true가 나오는게 O와 함수였는데 두가지 조건 모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FALSE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볼게요 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작업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hr 3행에다가 이런 수식을 써야 되는구나. 음. 수식을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식을 쓰고 나서 hr 47행까지, hr 47행까지, 네. 채우기 옵션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면 모두 다 출력이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오 함수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오 함수는 자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라고 출력되는 함수가 오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고, 아, 핵심이 뭐다? 핵심 키워드가 뭐고, 아,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여러분들이 색깔로 체크하면서 또는 연필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아, 빠짐없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제품별 현황 워크시트에서, 자, 현재 워크시트죠. 자, 지열 3행부터 지열 47행 셀에 있는, 자, 지열 3행, 여기서부터네요. 자, 여기서부터, 자, 밑에 47행까지. 자,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셀에 있는 데이터에 뭘로 붙여라? 달러 기호를 적용하십시오. 달러 기호. 자, 달러는 통화 기호입니다. 그쵸? 자, 미국에, 미국은, 자, 달러 기호를 사용하고요 한국은 원을 사용하고요 일본은 n 을 사용하잖아 그렇죠자 이런 통화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호를 적용하래 그리고 이때 기호가 숫자 옆에 오도록 하래요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세번째 문제는 자 표시 형식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은 자 홈탭에 자 표시 형식 이거 보이시나요 아 표시 형식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목록교를 클릭하시게 되면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등등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엑셀은 각각의 셀마다 자 다른 형식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구요 자그 밑에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이 나와 있고요자 왼쪽에는 자 회계 표시 형식 자 회계 표시 형식을 클릭하게 되면 뭐 한국어 영어 영어 영어 유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왼쪽에 통화 기호가 붙었습니다 한국어는 원 영어는 달러 유로화 일본 엔. 자 이게 통화 기호까지 붙어 있는 거죠 자 두번째는 백분율로 표시하는 스타일이구요 자 세번째 쉼표는 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 주는 쉼표 스타일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자, 자릿수를 늘려라. 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라. 그 옆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줄여라. 자, 이것만 있느냐? 자, 표시 형식 그룹 오른쪽, 오른쪽에 보시면 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자, 오른쪽 아, 대각선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서식 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죠 자 다르게 자 이런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1을 누르시게 되면 자 다시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이 셀서식 이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단축키 입니다 자 그럼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왼쪽 범주가 있고요 범주 밑에 보시면은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부터 사용자 지정까지 가 있습니다 보셨죠 자그러면 작업 3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유,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 맨 밑에 있죠 자이 범주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자 사용자 지정은 자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표시 형식 이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형식 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지 마라 다른 말로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해라 그런 뜻이 래요자 다시 한번요 자 지열 3행부터 지열 47행 까지 데이터에 달러기호를 표시하십시오 자 지열 3행부터 지열 3행부터 어, 지열, 3, 지열 3행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단축키로 갈게요 왼쪽 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손으로는 자 방향키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지열 3행부터 지열 데이터 끝까지 지열 47행까지 데이터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 자이 상태에서 뭘 붙여라 달러 기호를 붙여라 자, 달러 기호는 통화 라고 했습니다 자그 통화 표시를 붙여라 그래서 표시 형식 컨트롤 1번 단축키 아, 셀 서식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숫자 통화 회계 자, 회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회계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자 보기가 78,922에 왼쪽에 자 달러 기호 아원 기호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가 원 기호가 아니라 달러 기호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기호가 있고요. 이 기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그 바로 밑에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를 선택하시면 음, 달러를 선택하시면 보기 화면에 달러로 표시가 됐죠. 됐나요 음.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매출액 데이터 옆에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을 달러 표시로 바꿨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타났네요 어. 자이 소수점이 만약에 필요없다 그러면 우리 표시형식 그룹에 자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라 줄여라 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셔도 됩니다 이 줄이셔도 되구요 아니면 우리 컨트롤 1번 셀 서식에서 우리 회계에 가면 아까 우리 선택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소수 자리수가 있습니다 소수 자리수를 늘리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가 늘어나구요 자 0을 하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가 없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의 현황 워크시트에 있는 지열 3행부터 지열 47행 셀에 있는 데이터에 달러 기호를 적용하십시오. 아, 달러 기호를 어디서 적용하는 건지 여러분들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지. 아, 이거는 표시 형식 문제구나. 자, 회계 또는 통화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기호를 붙이면 되겠구나. 자 기호가 숫자 옆에 오도록 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꼭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자 요약 워크시트에 있는 자 우리 요약 워크시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약이라는 워크시트에 갔더니 자 이런 지금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한번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테이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자, 이런 화면이 떴어요.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자, 이상한 화면이 떴습니다. 아. 자, 테이블이 만들어진 위치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 이상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 피벗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대량의 데이터를 보기 쉽게 요약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자, 대화형 표라고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량의 데이, 대량의 데이터를, 자 예를 들어서 제품별 현황에 있는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어, 좀더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요약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테이블이 피버 테이블이고 피버 테이블은 삽입 탭에 자 왼쪽에 보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걸로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자 피버, 테이블, 피버 테이블은 자 보기 쉽게 요약한다 분석한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항목 또는 자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자 요약하고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또한 필터라든지 정렬 이라든지 그룹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용하여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하시면 자이 요약되어 있는 요약 워크시트에 있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자, 원산지를 표시하는 뭐를 추가해라? 슬라이서를 추가해라. 자얘 예,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뭘까? 자, 작업 4번에는 아 피벗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슬라이서를 추가라는 자, 이 키워드가 있겠네. 자,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보면 자, 현재 요약 워크시트에서 슬라이서를 추가하십시오. 자, 슬라이서는 자, 슬라이서는 뭐 뭐냐면 슬라이서. 현재 우리가 오피스 2016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서는 엑셀 2010 버전 부터 등장한 기능이구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다양하게 시각화 시키고 그리고 검색 필터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슬라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슬라이서를 추가하기 위해서 자이 피벗 테이블 이미의 셀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자 우리 삽입 탭을 들어갑니다 삽입 탭에 오른쪽 쭉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필터 라는 그룹이 있죠 자 필터 그룹에 자 슬라이서 라고 하는 자, 명령이 있습니다 자슬라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서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고 자이 대화상자에서 뭐를 표시해라? 원산지를 표시해라. 자 그러면은 슬라이서 삽입에서 여러가지 아자 목록명이 나오는데요. 자 매출액, 수입, 원산지, 재고, 재입고 등등에서 우리는 원산지를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이게 떠요 자 그래서 우리 네번째 자 네번째 작업의 결과는 여기까지 입니다 간단하죠 음, 자 제가 지금 피벗 테이블과 슬라이서를 설명하느라 좀 길게 됐는데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 위치 imsl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삽입 탭에 필터 그룹에 슬라이서를 클릭하시고 자이 화면에서 원산지만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4번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슬라이서 스본 김에 자 지금 원산지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가 원산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자 그럼 여기서 남아공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이 요약되어 있는 데이터가 남아공에 해당되는 내용만 내용으로만 출력이 돼요 뉴질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뉴질랜드에 해당되는 내용 미국 페루 필리핀.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표 누르시면 필터를 지웁니다. 자 나는 여러개를 선택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자그 옆에 있는 다중선택을 클릭하시고 남아공과 뉴질랜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남아공과 뉴질랜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쭉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제품별 현황처럼 이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 복잡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값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 그것을 간편하게 요약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 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좀더 필터링을 위해서 우리는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섯번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번째 문제 확인해 볼게요 서식이라는 어 얘는 워크시트가 아니네 그치? 어, 자, 서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타일을 사용해라. 서식이라는 이름의 스타일 녹색 위에 이중 테두리를 추가해라. 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뭐예요? 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어디에서 찾을까? 아, 바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스타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특정 어느 페이지를 해서 하,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재 화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홈탭에 자 홈탭에 쭉 보시면은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홈탭에 스타일그룹 자 그러면은 조건부서식 표서식 셀 스타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스타일 그룹에 자셀 스타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이 중에 서식이라는 이름이래요. 자 여기서 서식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맨 위에 있잖아. 서식. 뭐 표준, 나쁨, 보통, 좋은, 뭐 경고문 등등의 스타일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자, 서식의 이름은 아, 스타일의 이름은 서식이에요. 자, 서식이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사용해서 아 녹색 위쪽 이중 테두리를 추가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셀 스타일에 자, 서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자, 서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수정.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이라는 스타일 이름에 아,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거 나오죠 자이 서식 이라고 하는 스타일에는 뭐 지표준 형식이 맞춰져 있고 맞춤이 되어 있고 글꼴은 맑은 고딕체 13포인트 빨강 이라는 이름으로 서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자 이것을 어떻게 해라 자 요렇게 고쳐라 그쵸 추가해라 자 그러면 자 서식 오른쪽 밑에 보면 서식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대화상자 떴죠? 아까 우리 단축키 컨트롤 1번 했던 것과 같은 화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테두리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지, 채우기, 보호. 자, 이탭 중에 테두리 탭을 선택합니다. 테두리 탭 선택했죠? 그러면 자, 선이 나오고 색이 나오고 뭐 테두리 나옵니다. 자, 녹색이래요. 자 색상의 색상은 녹색. 자 그러면 색 밑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색에는 각각의,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갖다 댄 곳이 빨강색이지만 강조2 40% 더 밝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상을 찾을 때 지금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자이 열이 녹색처럼 보여요. 자그맨 위에 녹색을 클릭, 맨 위에 녹색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황록색 강조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정확하게 녹색이에요. 황록색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찾아 보면 자 우리 표준색 중에 자 녹색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확한 이름 녹색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녹색을 선택하시구요그 다음에 위쪽 이중테두리래요 자, 선을 찾겠습니다. 선, 이중 테두리.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자, 이것이 바로 이중 테두리죠. 이중 테두리. 이중 테두리를 어디다 그려라? 위쪽에다가 그려라. 위쪽 이중 테두리. 자, 그러면은 테두리를 그리겠습니다. 테두리, 자, 이 사각형 영역에다가, 자, 왼쪽과 선택하게 되면, 자, 위쪽에만, 자, 위쪽에만 이중 테두리 만들어지는 거. 밑에 거 누르면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만들어지는 거. 왼쪽 오른쪽 뭐 대각선 그쵸 이중 테두리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 위쪽에만 이중 테두리를 집어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작업 5번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다시 우리 홈탭에 스타일에 셀 스타일 들어가면 자 서식 이라는거 있었죠 자 아까는 자 이중 테두리선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가 됐잖아 서식이 추가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작업 5번 문제 풀이었습니다